대한 아 중이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웃음>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맨 닌갠들은 왜 존재하는가 딱 그런 거예야너 지금 너울 시간 없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는데 시간 허비할 거 같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난딱 여긴데 그렇게 막 잘하진 않는데 소개는 할수 있거든요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얘가 완전 긍정해요 어, 이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한가지 일을 할 때는 되게 집중력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주위를 안봅니다 하나의 집중을 하면 은 무조건 그것만 바라봐요 직진이야 좌우를 안봅니다 뒤도 안보고 그런 성격이라서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침착하게 라 침착하게는 모르겠는데 집중력은 유지할 수 있어요 돌발 상황일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서 그 순간만큼 되게 당황을 해요. 몸은 그래요. 몸은 되게 당황을 합니다. 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정신을 붙잡는 거죠.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비동이에요. <웃음> 좀 개구장이 같은 그런 게 있죠. 어 당장 하자. <웃음> 딱 그거야. 당장 하자. 예, 어. 히뭐아 <웃음> 자신이 다른 사람들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건 전혀입니다 저는 한 번도는 아니겠지만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기 자만심에 빠질 때도 있어요 어우 나는 너무 잘났어 <웃음> 그럴 때가 있어요 정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난이 질문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데 이게 뭔 소리야? 어... 아 유도리게 행동하냐 매뉴얼대로 하느냐? 아 저는 이 질문지에 대해서 저는 좀 반박을 할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택배가 와서 물건이 왔어요. 사용설명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풀어요 그거를. 아, 제가 좀 제가 좀 그래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것도 사실 호기심이거든요. 이렇게 작동한 곡은 그래서 이건 되나? 딱 그거예요. 그럼 이건 비동이네요. 그러면 저는 딱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니? 네. 물론이죠. <웃음> 아니 난 항상 당당한데. <웃음> 아, 난 당당해요. 내가 정당화 시킬 이유가 있나? 완벽하든 부족하든 나는 나인 걸. <웃음> 본인이 창이 창의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을 생각합니다. 네 맞았 맞습니다 이거는. 좀 창의적이보단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너무 현실적이지는 않다. 어딱 여기다. <웃음> 창의적 조, 좋긴 한데 현실을 먼저 보는 사람이라서. 나이가 들면은 아 그렇죠 진짜 꿈 많았을 때는 분명히 여기였을 거예요 비동 분명히 비동이었을 거야 지금은 이제 있죠 그런 게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억누르는 사람이에요 억누르고 이제 성격 자체가 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한 거지 진짜 저한테 항상 감사하십시오 <웃음> 이제는 솔직히 청자한테 죽어도 이제 별말 안 하잖아 이제 이제는 안 그러잖아 이제 이제 죽어도 죽어버렸네 하면서 그냥 털어버리잖아 이제는 그냥 해탈한 거지 사실상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여행 계획 저는 애초에 여행을 가기가 싫은데요 <웃음> 아니 난 애초에 밖에 나가기 싫은데 아 그래 만약에 솔직히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나는 솔직히 계획을 크게만 잡지 세세하게 잡진 않아요 저는. 만약에 이쪽을 가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다음날 때또갈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는 계획이 다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다 성공을 해요 계획 중에서 100% 성공하는 계획이 무계획이에요 뭔 소리지? 계획을 안 하는 거야 계획을 안 해야 돼 사실 무계획이 짱이야 계획대로 안 돼거든 인생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동의합니다 제가 왜 동의를 눌렀냐면은 이거는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모든 행동들은 자신의 책임, 책임으로부터 이제 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정말 책임을 질수 있는 이제 범위 안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더라도 행동을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그것도 있지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너의 그 행동 때문에 많이 불쾌하다 놓칠 수 없냐 하면은 저는 충분히 저는 그거를 수용할 수 있, 있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은의 게임도 귀엽고 엔딩 보시거든요 내가 말했잖아 난 어느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난 한거라고 그거는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기 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비동이에요 그때그때 몰아서 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오늘 방송을 다 하고 끝내잖아요 어쩔 때는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편집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은 다음날 되면은 재밌는 부분을 까버, 까먹을까봐 하이라이트 부분을 까먹을까봐 어... 생각날 때 그때그때 그때 하는 편이에요 선천적인 거예요 꼬꼬마 시일도 장난 아니었어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방학숙제를 다 끝낸 아이 그 계획이 다있구나 방학 시작도 안 했는데 방학 시작하기 전에 끝내버려 저는. 일기도 미리 써놓고요? 그렇지 <웃음> 주작을 하는 거지 이제 <웃음> 난 주작을 하더라도 서하 나는 일을 끝내버려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다녔던 회사가 사직서가 반려된 것 같아요 널 찾고 말거야 <웃음>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맞죠? 인성이 착해야 돼 인성이 착해야 뭐라도 되지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순 있어 선은 넘지마 그게 관리인 줄 알아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종종 인간의 실존에 대한 아중2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웃음> 인간은 존재하는가 왜 닝인들은 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가? 쓸모없는 인간 같은 이라고 파충생물 같은 이라고 <웃음> 그런데 종종 그 생각을 해요 저도 아이 그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 특히 요즘 이 시국에 내가 깊게는 말 안할게요 얘기 안했어 <웃음> 중요한 결정을 내려낼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거지 불사대를 앞에 세워놓고 처형 이게 처형을 하느냐 처형을 안하느냐 야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불사대를 처형을 해버리면 난 유기상의를 벗어야 돼요 <웃음> 내가 아끼고 아꼈던 유기상의를 벗어야 됩니다 아 별개긴 한데 잠깐만 별개니까 굳이 내가 안 벗어도 되잖아 그러면 바로 죽여버려 그래 어, 바로 잘라 극단적인 거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단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아니, 처리해야지 뭔 소리야 이 일을 슬퍼하는 원인을 제거를 해야지 <웃음> 공감을 왜, 해, 왜 해줘야 돼, 내가? 그니까 그 친구가 슬퍼해 왜 슬퍼 그 슬퍼한 이유에 대한 해결점을 제가 찾아줍니다 딱 그런거야 너 지금 너울 시간 없어 뭐하는 거야 지금 우는데 시간 허비할 제거와나 해야... 진짜 쓰레기다 이렇게 보니까 I'm <웃음> 이건 사탄도이야 <웃음> 칼로 찌르면 얼음물 나오겠어 이거 <웃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일정표를 만들어서 잘 지킵니다 아 비동이 저는 일정표를 만들어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중요한 건 지켜요, 내가. 지각은 하더라도, 그래도 꾸역꾸역 방송은 하잖아요. 지각은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건요, 지키는데, 그냥 그런 거는 안 지켜요. <웃음>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내 에너지가 넘칩니다. 아니요. 사교 모임이 싫습니다. 진짜. 만날 거면 오프라인에서 만나. 만날 거면 게임 안에서 만나. 아니면 은 카톡에서 만나든가. 이 많은 사람들이 저랑 진짜 골고루 친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죠. 난 깎여요. 에너지가. <웃음> 넘치는 게 아닌 가 마이너스로 깎입니다. 집 밖으로 나간 순간 깎, 깎여요. 에너지가. 그런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씁니다 어느 정도 생각은 하는데 이건 진짜 중간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딱그 정도야. 내가 하는 말에 예상만 드는 거지 막 지나치게 신경은 안써 그렇게 많이. 중간밖에 없는데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루는 경향? 아니지 일을 계속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지. <웃음> 이거는 비동인데 완전. 저 같은 경우는 일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아이 제기. 권력을 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저는 막 그렇게 높은 자리를 원하진 않고 사람들랑 딱 마주 보고 막 대화하고 난딱그 정도 위치가 제난 제일 좋아. 편한 게 낫지. 황황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네, 관심이 있어요. 특히 저는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고 어떤 매체든 사람들마다 그걸 해석하는 게다 틀리거든요 사람들 이 개개인의 해석을 보는 것도 나름 재미, 재미가 재미 있어요 나는 이렇게 봤다 저 사람은 저렇게 봤다 뭐그런 그러니까. 거. <목소리> 당신의 성격 유형은 논리적인 사색가입니다 사색가형은 전체 인구의 3% 정도로 차지하는 꽤 흔치 않은 성격 유형으로 이는 그들 자신도 매우 바, 반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색가형 사람보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들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그들이 가진 독, 어, 독창성과 창의력,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관점과 왕성한 지적 호기심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웃음> 자부심 있어요. <웃음> 어.